전화번호 전화 중간에 차 세워서 지금 밥먹 만목... 쉬도 서도 아니고 그냥 대충 차를 세워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보세요. 아.. 음.. 이면 와이프가 직접 했습니다 이거 빈취다. 완전 김치 좋다. 이거 이제 와이프가 김치입니다. 양배추 김치. 채, 최고잖아요. 잠깐. <웃음> 다 <웃음> 음. 제가 밥 보여드릴 줄 알까? 싹 끓어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밥을 먹고 어디서 밥을 먹었냐면 이런 데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딨냐? 어떤 풍경이냐? 그런 느낌 네이렇게 그냥 막 먹어도 이래요. 네, 막 먹어도 이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렇게 차들이 서서 쉴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이런 데서 오토바이 세우고 먹고. 그리고 가다가 섰거든요. 왜 섰냐면. 뭐입니다. 미친, 미친 트랙이에 미친 노르웨이. 싹 가볼게요, 내가 사. 아오 까질 것 같네. 후후. 후후. 지금 쓰레빠에 들어왔습니다. 오, 허이. 와우, 와봐봐 죽인다, 죽여. 으아. 여러분 여기는 노루베이입니다 새사람 왔습니다 뛰쳐나오세요 여러분 여기가 노루베이입니다 지금 잠시 화장실 왔거든요 중간에 달리다가 하틀같은데 근데 뭐또 뷰가 또 이런네 아 진짜 미치겠다 일단 뒤에 산이 뭐 뒷산이죠? 네 노루베산 이지금부 그냥... 론좀나이 그냥... 니다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런 식으로 냥 그냥... 그냥... 그냥... 어... 오옆 으로 옆 아, 으로 아, 보이면... 옆 으로 옆 으로 옆 으로 옆 으로 옆 으로 옆 으로 옆분로옆 으로 옆 으로 시내 로차를 하고 지금 와이파이를 사옆으니다 어떻게 그시와 이거 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기 지금 이 새끼들 내가 만날라갔다 조져야 되겠습니다. 어. 아니다. 아, 여기다. 하.